예, 안녕하세요 애니멀 티비의 테드입니다. 파주 쪽에 네. 한번 산호 농장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서 약속한 대로 메이코션 사장님과 함께 해수어항을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니 그렇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이코션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니까 한번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이프 만져도 돼요? 이거 파이프는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파이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셨죠? 파이프를 만지시면 안 된답니다 파이프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잡지 말라고 했지? 어, 이거 하부숴져야지 다시 사는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다가 장만에 이거 언박싱 하니까 기분 좋네 재밌죠? 그좀 기가 막힌다. <웃음> 다이가 기가 막힌다. 손 조심하시고 이거. 아마 그냥 뭐 튼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아. 야. 그거 들어거예요. 아, 그죠들 네. 네, 트는 없네? 네, 매트 없어요. 어, 나, 나. 쭉 밀어도 되죠, 네, 쭉 미셔 가지고 요저 구멍을 맞혀야겠죠, 사진에. 네, 그렇죠. 밀어서 맞춰 주시면 돼요. 예. 아 이제 완료됐고. 네. 이거 돌릴 때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안 돌아갈 정도로 어, 그렇죠. 네. 그럼 입수구 두 개, 출수구 하나. 출수구는 네. 입구가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네 요거는 요렇게 네두 개. 알겠습니다 오! 괜찮네 야 깔끔하네 네 음. 이렇게 하나 끝났고 이... 이제 리턴모터를 해야되니까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네. 아여기에 맞는 사이즈구나 이거. 네 점점 더 갇혀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정도 그러게요 아, 됐어. 자, 타러 볼겠습니다 <웃음> 보세요, 여기 어떠세요? 다 열로 이렇게 배관이 여기 다 있으니까 기양할 거 이쪽에 다 달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오, 대박! 야, 기가 막힌데? 이게 보니까 브랜치랑 음. 프리미엄이네요. 네. 이게 다 뜯으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인조 락이에요? 네. 진짜 락이 아니에요? 네, 인조 락이예요 인조 락인데 요런 느낌입니다. 예, 네, 요런 보라보라하네요. 자, 락두 박스를 까봤는데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괜찮은 걸로? 바닥재는요? 바닥재는 저희가 세팅 다 되고. 그부 어떻습니까? 사호를볼 것도 되게 많아요 괜찮은데? 여기 보면 NPS랑 이런 거 생각해서 이런 공간들 다 그어거든요? 레더나? 그렇죠 그다 그렇죠. 예, 지금 사호가 그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질 거 찾을 거예요 소금을 넣고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꺾어서 넣으면 되죠. 네, 되잖아. 양쪽 다 꺾어가지고. 네, 양쪽 다.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원래 세팅하실 때는 예.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넣어서 하이. 하루에 두개 넣으시면 돼요. 예. 네. 저희는 이게 여기 사무실 매일 올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예. 오늘 일단 다섯 개를 먼저 우리 한번 다 넣을게요. 네, 일단 제가 쓰는 제품을 저거 한 종류라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요. 저거. 아. 영양분? 네. 대략 300ml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 번에 다 넣어주시면 요 아, 예. 불좀한번 꺼주실래요? 저희 거 비타민이랑 비슷할 거같요 노란색이네. 네. 음다 넣으시면 돼요. 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조를 한... 거의 100kg 이상 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세 <목소리도> 네. 맞습니다. 저 들어갈 필요가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바닥재도 넣어야죠. 어쨌든 네, 저희가. 잠시 만 어, 네. 아, 지금 며칠인지 거기 카,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1 4일이다 14일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21일날 네. 한번 이게 노란색이 없어졌는지 한번 찍고 그러게요. 근데 아직 그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안 없어졌다 네. 그러면 다음주까지 그 다음주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럼 21일날 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주 금요일 14일에 일단 해수항을 세팅을 했는데 오늘이 지금 어, 19일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약간 노란끼 비타민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박테리아 저번에 넣었던 박테리아 다섯 개를 더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예그거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무로 테드입니다 오늘은 어, 21일이거든요? 보세요 21일 수요일날 와서 박테리아제 넣었는데 오늘도 완전히 노란끼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박테리아제 다섯 개더 넣으라고 해서 다섯 개더 넣고 완전히 맑아져야 물조비가 끝난다고 하는 거니까 어, 물잡이 끝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니모가 들어갑니다 레더 좀달라그랬더니왜 레더는 안 주시고 일단 먼저 F5부터 시작하시는 아, 게 오케이, 오케이. 정석이니까 아, 니모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물만 때문에 한 30분 정도 됐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니모가 제일 쉽죠? 하는 게 초보분들이 니모가 예. 제일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일 쉽죠, 제일 많이 네. 보이고. 여기에서 제가 좀 팩트를 알려드리면은 니모가 예. 평균적으로 한 100마리 들어오면은 수입이. 네. 생존을몇 마리 하실 할것 같으세요? 우리도 한 90마리는 거. 하겠지. 30마리 죽을 거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네. 지금 평균적으로 오. 100마리 들어오면은 네. 한 30마리 살아요. 헉, 아 진짜? 네. 아. 입양을 하실 때갓수입된걸 사지 마시고 예. 죽을 거 죽고 다 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살아 있는 애를 고르시는 걸전 초보자들이 추천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축양 리모 해서 2, 3천 원 비싼 게 있어요. 아 예, 수입된 지좀한 최소 1, 2주 지나 아, 그렇지. 그런, 그런 걸 모르시면. 자, 오늘 8월 2일이고요. 네. 2일 수요일인데 네. 그럼 네. 8월 맞겠죠. 네. 자, 8월 2일인데 한 3주 정도 지나고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사실 이 노란끼 비타민이 없어진 거는 저번주 금요일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오늘 해서 이제 말, 맑아진 다음에 니모 두 마리가 투입 됐습니다 벌써부터 질리는데 굉장히 레더가 중요해요.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저크랑의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보통 원스텝인데 네. 이게 이제 F5예요 덧불고기 수저 피쉬워밍 이 다음이 이제 LPS라고 해서 예. 이것도 해머나 이 애네들 다 그렇죠 얘네도 난이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아, 근데 그거 별로 안 예쁜데 일단 레더 먼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레더를 먼저 그러면 해야. 레더를 하고 예. 말미잘과 비슷한 예. LPS를 타시 오케이 알겠습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계속 한번 제가 디케이 없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 안녕 메이코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끝 감사합니다. 애니멀로 TV.